뭐 하셨어요? 맞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빨래하기도 편하고, 수수성도 음. 빠르고. 네. 근데 이제 면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잘구겨져요 맞아요. 품도 많고. 네.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면을 <웃음>